내가 여기 탈 테니 뭐, 저 먹으러 갈 테니까 난 여기서 털고 있으렴 반쪽. 음. 알린다. 현재 적팀 노리고 있다. 난 여기서 온 거다. 주앙 이동한다. 어. 아하. 칸. 난 이거 쟤네부터 어, 싸우자. 파. 어. 벌써 들린다. 이 건물 옆, 옆, 옆 건물. 응. 음. 세 칸. 아기 앞에 어 앞에 왔어. 전중이다! 탄 설치한다! 탄 설치한다. 설치한다! 나 뒤, 뒤, 뒤로 나왔 아니네, 음. 이쪽으로 다시 오네. 뚫리네. 한명기져 내가 쩔수있 아! 난 일로 와봐. 잠을, 잠을, 잠을. 와, 진짜 무서웠다, 어어, 진짜. 진짜, 아. 진짜, 진짜. 내가 할 말이 없어서도 그래서 한장냥 먹어볼게서 오소기 나 피해 피해피해위에 쓰러지 위에 쓰러지 위에 어 나도 쓰러져기하다쓰러져 폭탄 설치한다 난 일로 와 기어 아 이런데 가는 중나뒤 있어 뒤 있어 뒤 있어 현 위치로 무장을 투하했다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지역으로 가 확산탄 못 던지나? <목소리> 아, 슬, 하나 어야겠다 쟤는 무장나뚫어야겠나피어야 나이스, 나이스. 어 지금 떨어다어 저기 위에 아, 봤어 목표 표시! 들어가지 하나 더! 밑에! 산미 아, 음 잘했어 적 정밀 공수입니다! 앞에. 나 내려와 내려와 내려왔어? 아내려오는데맞았어 침착해, 내가 살린다. 아 붙었다, 나 이제 정확히 맞아, 정확히 맞아. 이동한다. 응응. 음, 나 음. 앞에, 앞에, 나 앞에. 나 이제 잡아. 야돼 들어갔어, 조심해. 깨피 깨피. 아, 아 골라. 있다. 다음에 거나 그냥 오면 되불 아, 안중협박해집 음. 주위에서 왼쪽팔 넘어갔어 아니 무리하지 말고! 한명지기 시켰으니까 음. 음. 이 트럭 뒤에 음. 거기 있으면 공짜무장 떠가지거든? 음. 쟤랑 안겹치라면 그래. 뒤로 최대한, 최대한 멀리 가야 돼. 응 공격받고 있다! 아, 어? 아 기다려, 내, 내 뒤로 와봐 응이 정도로 안 죽어! 일어나! 나 붙을게. 가스 접근 중이다! 음. 얘 어디로 갔지? 팀자멸, 팀자멸. 아. 음. 난 일로 와봐. 얼마야? 그 그거랑.. 무인이랑 그, 그거 사? 음. 그 사? 그.. 부활키트? 음. 아니 나돈 줘봐. 나도 줘봐. 나도 사야 되는 거.. 아니 갓빨야 살게 내가. 나니가 부활키트를 사.. 저기 차지나가고? 나 그냥 먹어얘들 일로 온다. 내렸다. 현상금 먹겠다. 우리 찍히는 거 아니야? 먹었다. 우리 안 찍혔어. 나온다. 어, 표 표시. 어, 어 표시. 그거 빨리 말해 주지. 나 몰랐었어, 나나. 안 찍혔었어. 나 막고 있어. 아, 내쪽으로 와, 내쪽 왼쪽으로 돌아서 와. 와, 되게 사람이 했어이 머리에 건다 하나? 들어와 볼래? a 여기... 기명두명 두명 붙었어 두명 붙었어 명 2명, 2명, 2명, 2명, 2명, 2명, 나이거 밖에 주었지 응. 음. 얘는 준영한테 주는 거야. 나의 시체 어디 있어? 나돈이 없어 나 빨리 말해줘야 돼. 지역을 재확인한다. <웃음> 현상금 목표 식별 관리? 완료. 처리하라. 집 뒤에서. <웃음> 밑에서 왼쪽에. 아니 돈을 먹었는데 돈을 왜안 따요? 버그인가봐 앞에 사람이 있다. 얘다 아닌데? 우리 돈 많았는데? 나는 이거 어, 빨리 따서 처음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나 먼저 가고 있을게 음. 이동한다 이게 뭐야? 놈들이다! 보인다 그치? 응 음. 일쩍나오면 독일어. 쏘 나와 인데 엎드렸어 쏘면될것같데데쏴는 것인데. 쏘는 것인데. 쏘는 것인데. 다다것는다전 중이다 나 이거 못 살려줘? 음. 가스가가까워진다 안전 지역으로 로가 저기 아홉 명았았다 모조리 제앞해 아군이 당했다이제 너만 남았다가스 접근 중! 앞에. 오른쪽에도? 응. 음. 이동한다. 이동 중. 중이다. 오른쪽 위에. 음, 봤어. 현재 다섯 명 남았다. 집중해. 일대일대 일대일대 대 뭐 있어? 어. <웃음> 쟤 맞았다. 가스가 가까워진다. 새 안전지역으로 가. 현 위치로 가스 접근 중. <웃음> 아 드디어 1등 아... 했다 마지막 판이었는데 다행이다 그치 아나 마지막에 AR 빗나갔을때도 진짜 못이기는줄 알았어